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2020년 한국의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을 때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든 떨어지든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높든 낮든 한시간당 최소한 8590원 이상은 지급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이죠. 만약 일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이거나 힘든 노동 혹은 위험을 담보로 하는 종류의 일이라고 한다면 시간당 8590원보다 더 많이 주어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어렵거나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고 제 앞에서 개다리 춤을 추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하며 재롱을 부리라고 하면서 한시간당 만원을 준다고 하면 하실 분 있나요? 만약 제가 시간당 10만원을 줄 테니 재롱을 부려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값이 높은 손흥민 같은 스포츠 선수나 BTS와 같은 잘나가는 아이돌 가수에게 시간당 10만원을 줄 테니 재롱을 부리라고 하면 그들은 한다고 할까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절대 하지 않겠죠. 베트남의 경우 특별시나 직할시 등의 시내지역인 1지역부터 시골 변두리지역인 4지역까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릅니다만 호치민이나 하노이 등과 같은 대도시 시내 기준인 1지역의 최저임금은 일주일 4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했을 때 442만 동입니다. 이것을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22만 7630원이고 시급으로 다시 나누어 보면 1094원이 됩니다 이것은 베트남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의 최저임금이고 반대로 가장 낮은 4지역의 시급을 계산해 보면 760원이 나오게 되죠 특별한 기술이나 스펙이 없다면 시골에 사는 그들이 공장에 취업을 하여 만원을 벌려면 13시간을 넘게 일을 해야 벌수 있는 돈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만약 만원을 줄 테니 1시간 동안 재롱을 부리면서 웃겨 보라고 하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1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한다고 하고 누구는 만원만 준다고 해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현재 벌수 있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베트남 시골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고향에서 많지도 않은 일자리를 구해 주 6일 하루 8시간씩 힘들게 일을 해도 손에 질수 있는 돈은 15만원 남짓이고 도시로 나와 일자리를 구해도 23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도시로 나와 일자리를 구한다는 들 가장 큰 문제는 거주지의 해결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원룸을 구해서 친구들 두세 명과 살아도 1인당 5만원 이상씩은 들어가게 되죠. 숙식을 해결하고 핸드폰 요금을 내고 오토바이 기름값을 하고 나면 막상 남는 돈은 5만원 정도이고 그 남은 돈마저 고향 부모님께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해서 경력이 쌓여봤자 대부분 그들은 애초부터 기술이나 학력이 되지 않게 월급이 인상되어도 그 인상폭도 얼마 되지 않아 집값과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 올라갈 경우의 수가 더 적습니다. 때문에 저축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매달 벌어 매달 먹고 사는 다람쥐 채박기와 같은 인생을 계속 살게 되면 물론이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 점점 적자가 나는 삶이라 좌절감이 들게 되죠. 그러다가 외국인 남자나 돈이 좀 있는 자국 남자를 알게 되고 그 남자 사귀게 되면 그 남자는 자기 집에 와서 살라고 말을 하며 집값은 안 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집에 가보니 자기가 친구들과 살던 원룸보다 훨씬 깔끔함은 물론이고 TV와 에어컨은 물론 각종 살림이 많은 것을 보고 훨씬 좋은 집에서 집값도 안 내도 되니까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그 남자의 집에 얹혀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좋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집값도 굳어서 월 5만원 이상은 절약이 가능한데다가 식사도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가끔씩 남자가 선물도 사주고 하여 좋은 나날을 보내며 그 생활에 금방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녀관계는 신도 모른다고 행복했던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혹은 어느 한쪽이 바람이 나게 되면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여자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그 남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 친구들과 함께 살려고 하자 애초에 시설이 안 좋았던 C급의 방에서 살다가 A급의 집에서 살게 될 때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반대로 A급의 집에서 살다가 에어컨도 없고 벌레도 나오는 데다가 사건 사고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 그 동네에 다시 살려고 하니 심적, 육체적으로 괴로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마치 이등병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말년병장 계급장을 달아주고 말년 생활을 하라고 하면 바로 빠져가지고 작업 열애부터 각종 혜택을 달았는데 말년병장한테 다시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그것에 다시 적응하기가 힘든 것과 비슷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그 남자와 함께 살던 시설 좋고 깔끔한 집, 먹는 것만큼은 걱정 없이 마음껏 먹었고 가끔씩 받던 선물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그 시절이 떠올라 또 다른 남자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던 친구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네 샵에서 같이 일하지 않겠냐고 제의를 하는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마사지를 해주고 호갱이 왔을 때 잘만 하면 팁을 40에서 50만동까지 받는다고 말을 하고 하루에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는 받으니까 하루 평균 100만동 정도는 번다고 말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손님들 중에 가끔씩 일 끝나고 밖에서 만나서 놀자는 사람이 있는데 잘만 하면 하루종일 일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도 말을 하죠. 마치 하루종일 일해야 버는 돈을 한두 시간만 일하면 벌게 되니까 눈딱 감고 개다리 춤추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하며 돈을 벌어보자는 그러한 심의 물론 여기서 그 여자가 명문대 출신에 기술도 있고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줄 테니 자기네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 마사지샵에서 하는 일이 당장은 돈이 더 된다고 해도 미래가치를 보았을 때 훨씬 비전이 없으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을 할 확률이 높지만 학교도 3에서 5년 정도밖에 못 다녔고 계속 직장생활을 해봤자 월급의 인상보다는 물가상승률이 더 높기에 현재의 삶은 비전이 없다는 생각으로 친구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력이 괜찮은 여자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대다수의 여자들은 마사지하는데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더 편한 일을 찾다보면 클럽 도우미나 노래방 도우미로 직업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공단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에 시내로 나와 신 외국인 주지원들을 작업하여 매달 스폰을 받으며 주말마다 그 스폰남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을 장기간 계속하게 되면 남자는 손님이고 손님은 돈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고 주 외모가 빼어난 남자를 보더라도 설레임이나 애정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돈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여자 또한 처음부터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사람이었기에 자기에게 잘해주고 말이 잘 통하며 외모가 자기 스타일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호감을 가지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감정의 소유자였죠. 그러나 과거 자신의 반값을 절약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기에 함께 살았던 과거의 남자친구 그에게 버림을 받게 된 기억부터 하루 3명에서 5명 정도를 상대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몇 달간 일하면서 수백 명의 남자를 보았으나 대부분 손님들이 변태였고 자기를 초이스하여 이런저런 식구금 애정행위를 하다가도 다음번에 와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를 초이스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아 남자들은 그냥 나를 하룻밤의 장난감으로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주점의 도우미로 일을 하며 그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뇌를 당한 기억과 자신이 겪은 경험 모두를 종합해보니 그래, 이렇게 그냥 장난감 취급을 받으면서 혼자 마음 아파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결국 버림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세상 모든 남자들은 자신이 겪은 손님들과 같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어버리게 되고 남은 것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자리잡은 것처럼 그녀들의 머릿속에는 남자는 돈이라는 알고리즘이 입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공식이 입력된 여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자신들이 받던 화대나 스폰만큼의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매매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매매혼을 선택하는 남자들의 대부분 외모가 장동건이나 송중기처럼 뛰어나고 영앤리치의 삶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음은 물론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만큼의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애정이라는 것이 느껴지기가 힘들게 되고 그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지어지기가 힘들게 되죠. 결혼을 한 뒤에도 그 알고리즘이 지어지지가 않기에 결혼을 하게 된 후에 남편에게 이렇게 스스로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베트남은 부부가 떡을 먹으면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줘. 만약 이 여자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와 제대로 된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와 열등감을 벗어나고자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돈에 더욱 집착을 하게 되고 돈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과 자신이 느끼는 행복한 감정을 포기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도 중요하고 명예, 사랑, 행복, 자유, 자아실현 등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아실현을 하며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죠. 그러나 매매혼을 하며 돈을 위해 자신의 자아를 버렸던 사람이 추후 또다시 돈을 위해 당신을 버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